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요즘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서 인지 최근에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가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바로 사이클릭입니다 무려 49만 8천원! 50만원에서 2천원 빠지는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 대체용으로 사용하시는 고가의 액션캠과 맞먹는 가격 수준입니다. 물론 블랙박스와 액션캠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고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리얼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이클릭의 플라이 12 스포츠는 최근 몇달 전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고 해상도로 QHD와 4K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K는 3 8 4 0 2 1 6 0 픽셀의 조합이 아니라 2 8 8 0 2 1 6 0 픽셀의 조합입니다. 아무리 4K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 본다면 4K는 그저 마케팅적인 수치일 뿐 최고 해상도를 QHD로 보는 게속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해상도는 전작보다 향상된 건 맞습니다. 여기에 전작과 동일한 육축 센서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탑재되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축 센서 전자식이라는 게 수평과 수직상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회전에 의한 흔들림이 이미지 센서에 인식이 되면 보정이 되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중급 정도의 액션캠처럼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약간 거친 길을 주행할 때도 상황을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듯 보이네요. 야간에는 뚜렷함이 떨어지고 빛 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굴곡이 큰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인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차간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앞차의 번호판을 인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QHD로 녹화한 거고요 FHD로 녹화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거리로 라이딩 하시게 되면 메모리 용량 때문에 FHD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FHD 해상도는 60초 프레임과 30초 프레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초 프레임은 QHD와 큰 차이가 없지만 30초 프레임은 컬러감이 좀더 선명한 HDR 버전이라서 손떨림 방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떨림이 잦아서 전체적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한낮에 노면이 깨끗한 포장도로만 달린다면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턱을 넘거나 약간의 거친 노면을 달릴 때 댄싱과 같이 좌우로 큰 움직임이 발생할 때는 흔들림이 다소 큰편이고요 야간에는 그 떨림의 차이가 더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당시 상황이 정황상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 사물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블랙박스의 화각은 호불호가 갈리는 135도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만큼 넓지 않지만 자전거의 폭이 좁으니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는 적을 것 같군요. 사고를 기록하는 방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박스는 루플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무한 반복 덮어쓰기로 영상을 기록하는데요.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자동차의 충격이나 가속, 급제동 등이 발생하면 센서가 작동되어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영상이 덮어쓰기가 안되는 잠금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꼭 잠금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하면 블랙박스 디스플레이에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서 일부러 이벤트가 발생한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블랙박스인 이 제품은요. 카메라 각도가 약 6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5초간 유지하면 사고 발생 으로 감지하고 현재 그리고 바로 이전에 녹화됐던 영상의 세그먼트 가 잠금 파일로 저장됩니다. 만약 수동으로 현재 상황을 저장하고 싶으면 전원 버튼 옆에 있는 q버튼 을 눌러요. 그러면 이벤트가 감지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세그먼트의 파일을 저장하죠.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면 큐 버튼을 3초간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벤트를 저장하고 보호하는데요. 자전거가 60도로 기울어지는 상황의 사고가 아니라면 모두 수동으로 저장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넘어지긴 했지만 5초 안에 발딱 일어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혔더라도 큐버튼을 누르는 걸 잊어먹지 않는다면 사고를 저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사용시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스펙이 3000A에 11.10W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사용시간은 최대 7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액션캠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징인듯 싶은데요 제가 약 1시간 30분을 주행한 후 실제로 사용한 배터리는 한 칸입니다. 저의 액션캠은 24%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1시간 30분 주행해서 또한칸 사용했으니까 총 절반이 남았더군요. 라이트는 밝기 모드를 강해서 약으로 바꾸긴 했지만 모두 켜진 상태로 두었는데도 이 정도면 10이 걸게 없는 배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여기까지 사이클릭의 핵심 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타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가속과 급브레이크에도 해당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라이트가 카메라와 함께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눈뽕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점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은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꽂고 싶고요. 수동 모드로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특징이라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늘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